성령이 원래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혼으로만 구성된 존재라면 여러분이 어 성령을 어떻게 인지하실 거냐고요. 성령과 어떻게 하나 되실 거냐고 하나님하고. 동질일 것만 동질일 걸 알아본다니까요. 안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3차원 세계 살면서 4차원 세계를 어떻게 인지하실 거예요? 안 돼요.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원래 성령이니까 성령을 알아보시는 거예요. 자, 간단하게 더더더 더, 더 초보적인 얘기를 할게요.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형성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.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. 여러분이 지금 4차원계를 믿습니다. 그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.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지만 믿습니다.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는 게 접속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그런 차원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. 실제로. 그러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 지금 되잖아요. 성령이 예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. 이미. 그럼 나한테만 예정돼 있나? 아니라는 거예요. 인류 다 예정돼 있어요. 인류 다 예정돼 있어요. 성령, 구원이 다 예정돼 있어요.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. 인류가. 선택을 안 하니까 그 예정은 이미 다돼 있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지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. 한 마리 양이라도 구하겠다는 건 모든 인류를 다 구하겠다는 원을 세우시고 돌아가신 겁니다. 근데 인간이 선택을 안 하니까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. 이거 사실 예정론으로 따지자면 다 예정되어 계신 거예요. 1차적으로 는다 예정되어 있어요. 그중에 스스로 선택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중에 스스로 선택하는 자 또한 결국 그 믿음을 성취한 사람 또한 이거 믿음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닌가요, 결국? 그, 저, 이면을 들여다보면? 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. 신학대학원도 아닌데, 뭐, 이렇게 너무 들어갔는데요.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자, 저는. 이 정도면, 아니, 인류잖아요. 인류인데 알아야죠. 내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죠. 뭐, 다, 차, 제가 뭐, 어떻게 사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. 구체적으로 뭐, 이걸 하시라, 하시라 하시라가 아니라, 영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사시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. 이건 알고 살아가시라.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건 알고 도둑질을 하시라. 음, 영혼육이 이러니까 음, 그래도 나 훔치고 싶어. 그럼 훔치시더라도 이건 알고 훔치시라. 그러면 나한테 어떤 과보가 돌아올지도 알고 내가 무슨 짓 했는지라도 알고 할거 아닙니까? 알고 하자는 거예요. 알고 하다 보면 알고 하다 보면 죄를 계속 짓기는 힘드실 거다. 알고 여러분 부모님이 보는데 계속 놀기는 힘들죠? 아, 못하겠다. <웃음> 부모님이 보고 계세요. 계속 놀고 있어요. 게임하고 있어요. 뒤에서 계속 보고 계세요. 아, 재미가 점점 사라집니다. 그래도 해야지 하다가 아, 도저히 못 견디는 순간이 오면 꺼요. 공부를 하자. 도저히 못 견디겠다.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.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시면 당장은 뻘짓이 안 멈춰져도 두번할걸한번 하게 되고 점점 하다가 어느 날, 아, 도저히 못 하겠다. 그냥 차라리 그냥 성령 뜻대로 사는 게 낫겠다 할 때가 옵니다. 그때 여러분이 성화가 가속화돼요. 그때부터. 그 전에도 이제 노력은 하는데 저항이 너무 심하죠. 그때는.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항이 줄어들 때가 오는 게요. 애고가 스스로 승복할 때가 와요. 승복할 때가 와요. 졌다 할 때가 와요. 따라가겠다 할 때가 와요. 그렇게 끌고 가는 게이 성화의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공부의 노하우를 서로 전수받아야 될 때에 믿으면 끝난다는 얘기를 서로 전수하고 있으니 이게,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